그니까 <목소리도> 제이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는 참치가 기가 막히게 나온다고 합니다 참치 부위를 알고 드시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초밥을 요리요래요리요래 요래, 요래 요래. 초밥은 손맛에 자우한다지요. <목소리> 이모, 이모. 이모. <위에> 이모.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초바, 기만했는데도 배가 부을 치기형이네요 찬치집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장구 홍매까 아 형이 <또> 빨간색이잖아 이기게 먹는게 없으니 I'm not sure o r t h u g 그치, 그치. 고추냉이 살짝 올리고, 무음도 함께 올리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이건 뭐, 아직도, 나, 모르겠어. 어 머리 쪽? 가당이 아, 아, 근처까그럴것같아요 아, 아, 아, 소고기 비슷 아, 아, 소고기, 아, 소고기 토지살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간장에 살짝 찍어서 게 아, <웃음> <아마추어 같아서. 웃음> 이 부위는 참다랑어 대뱃살, 일명 오도로라고 합니다. 참치 특수부위 두육살입니다 두육살은 참치머리 부위에서 나오는데요 정수리에 붙어있는 머리살로 정수리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샌드 합시다 샌드치 하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꼭 참다랑어 대뱃살롬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추냉이 향 때문에 많이 맵습니다 고추냉이 이렇게 많이 넣어도 참치기름때문에 그렇게 맵지 않습니다 얘도 큰데 이거 먹어. 야, 근데 진짜 너무는 내뭐 괜찮아. 고 등살초밥과 적신초밥. 등살초밥은 입에 넣는 순간 입에서 사르 없어집니다. 아, 적신초밥은 담백한 맛에 즐길 수 있습니다. 돌사류? 돌사살돌살류 돌사류? 돌사류? 돌사류? 돌사류? 돌사류? 돌사류? 돌사 배꼽살은 소금만 해서 먹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고추냉이 올린 다음 소금 살짝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새우 튀김 나왔습니다. 이 또한 식감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